어 뭐야 씨X 뭐야 오이 들어왔다가 당당하게 나가네 하문 열어봤더니 당당하게 싹 들어왔다가 한번쓱둘러보더니이쓱 나가 15개는 캐야 30개가 나오네, 그럼? 15개가 캐야 16개가 나오는 거죠? 두 손은 하나라니까요? 하나당 하나! 이런 씨. 피가 안 달아! 난쟁이한테 맞아줘. 이 <웃음> 좋아? 몸방할 수 있겠다. 아닌데? 뭔 소리야 지금 피곤 졸려갖고 지금. <웃음> 단호. 네. 공격 봤어? 뭐 조금 봐줘 홀터 봐줘요. 그거, 위에, 건물 짓는 거, 위에 사다리 짓고 올라가는 거 봤어? 아니요. 그거 보고, 계획 좀 세워, 형? 내가, 엘더, 네. 데리고, 유인해갖고, 반대, 바깥쪽으로 갔다가 올 테니까, 네. 그 사이, 저거, 저거 해가지고, 위에 올라가 있으라고. 어.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? 무슨 말인지 감 잡았어요? 모르겠습니다. 그냥 집 짓고 위에 올라가라는 소리 아니에요? 집이 아니고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는 소리야. 그, 보면은, 네. 외곽에, 외곽에 4개의 네 개의 기둥 있잖아. 예, 예. 거기서도 한 세네 블록 정도 위로 더 올라가서 저거 해야 된다는 소리야. 아, 어... 엄청 높게 올려야 되나요? 음 <웃음> <웃음> 그거, 동서 한번 지금 보고, 그거, 건물을 단호가 지을 수 있으니까, 아이고. 그거 한 번만 봐줘. 그렇게 하고. <웃음> 나를 여기에 꼬디겼으면 그에 따른, 저거, 저걸 <웃음> 해, 해줘야지. 편하게 살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. 그게 느린 것 같지 않은데? 뭐가요? 청동 입었는데 그렇게 느린 것 같지가 않아. 음.. 뭐 이속 감소가 뭐 해봤자 뭐 10% 감소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엄청 차이나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아? 요 이거 네. 청공 네네, 3 단계까지 강화해갖고 풀시에 장착하면은 여기 검은숲에서 때리면 피안 닿겠다 보수 제외하고 그렇죠? 거기가 어이가... 지금 음. 어 지금 보니까 뼈 칼하고 이런 뼈 해골하고 이런데 맞아봤는데 네. 지금도 조금 피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10, 2 0씩 이렇게 달았거든. 네. 지금은 뭐 3,4 이렇게 달아 어? 그거밖에안 달아요? <웃음> 어 <웃음> 그래, 만약에 이거를 지금 1단계, 청동 1단계 다 입었는데 청동 2단계, 3단계 딱 가는 순간 여기서는 트롤 제외하고는 뭐 맞아도 피가 안되겠는데 음. 진짜 방어구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되네 아니 우리 누더기 있고 기까지 같으니까 <웃음> 아, <웃음> 미친 거지 <웃음> 그냥 달려가고 친구야 무식게 용감한 거지 모르는 게 용감한 <웃음> 거지 우리 용감한 거야 왜 그래 오전 정신 오피쉽다라아 아니구나. 어야겠다 가볼. 자만하다가 죽습니다. 어휴 쬐난하나. 쬐야 되겠다. 그 근처에 포탈도 만들 겸 던전도 몇개 털어야 돼요 나 던전으로 도망갔어 네? 아, 안으로, 17년간 던전으로 도망갔어 안으로 도망갔어요? 회색, 난장, 회색 난장이 별 2개짜리랑 트롤이 같이 날 패고 있었어 <웃음> 어쩐지 한방에 피가 쑥가지더라고 방패로 네. 막으니까 피가 씹0라 트롤한테 어, 아 그래요? 네트로한테도? 어. 어어 그러니까 만약에 3단계 찍으면은 피가 안 되겠지 오. 아, 어, 저도 그냥 청동을 입어야 되나, 그럼? 우리가 돌았던 던전이 있잖아요 응. 거기 안에 몬스터는 젠이 안 되거든요? 응. <웃음> 근데 버섯은 젠이 돼요 음... 버섯 다 캐가야지 어, 아, 네, 템이랑 뭐 몬스터나 이런 건 없는데 그 버섯은 젠이 돼요 보스아 보스는 계속 소환할수 있어요. 그 재료만 있 음... 근데 던전이. 아니오. 네. 스루트링 몇개 필요하다고? 포탈 을 하나 연결시키는데 양쪽에 만들어야 되니까 네 개씩 들어가는 거죠? 총 여덟 개 필요하네? 아니야 만드는데 그러니까 두개두 2개, 개씩. 그러니까 총네개 필요하다고? 네. 왜요? 사는 응. 김에 구역고 어, 어, 어, 어, 아 어, 어, 난쟁이 새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유령이 존나 아프구나. 그죠. 와이 애들 왜 이렇게 많아? 아이 도 아, 저기 저기 있다 뭐 가요? 아이고, 도우 굴러도 맞네. 그죠? 모르겠어. 아 나는 뒤질 거같은 방패 맞고 방패 맞고 회피하고 방패 맞고 회피하고 그랬어 음... 와 그래도 트롤 가죽 이거 입었다고 잘안 죽네 차이 많이 나지? 네. 음... 화기 엄청 많이 나네요. 이게 보니까 방어가 오르니까 독 데미지도 적게 들어오네. 아까 3씩 들어왔거든요? 택당? 네, 지금 1.5씩 들어와요. 음, 그게 좀 있더라고. 음. 메탈님, 우리도 청동으로 가시죠? <웃음> 이게 생존력이 확실히 달라지네 통동 들어가니까 생존력이 진짜 확실히 달라져 이건 뭐야? 이를 닦았어? 간호? 응? 닦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. 그래갖고. 딱 중간, 에. 그, 어디냐면은, 그, 나투니에서, 그, 에이스, 에이스, 에이, 에이, 아니, 그니까, 집에서 에그시르 방향이잖아. 에이. 그쪽 방향으로 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, 그, 목, 아목 모시기 거기, 경계선까지. 음. 대각선으로. 그니까, 러 다섯시 방향 말하는 거죠? 응, 응, 응. 그러면, 아, 다섯, 거기까지만 해도, 아래로 내려가기도 편하고, 오, 오른쪽으로 오, 가기도 편하잖아. 음. 와, 다 했다. 구리, 54개. 청동, 33개. 어 고마... 고생하셨습니다. 무섭기 없어. 수비 움직이고 있대. 아, 왔다. 팔 팔, 팔, 팔. 왔다, 왔다, 왔다, 왔다. 아니야, 몸도 이렇게 해야 되나? 몽둥이. 얘네들은 조금 하나 드리니까. 아, 뭘 버리? 과수 <목소리> 응. 어, 뭐, 뭐, 가운데 꺼, 어, 그 옆에 꺼. 가안차어해 자 은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<웃음> 방어구다 올려야 돼 <웃음> 맞아요. 이제 해 보니까 나 지금 던전 들어갔다 왔거든 혼자서. 예 청동 방어구 있고 던전은 그 불을 불 때문에 방패 못 들잖아. 예예 혼자서 들어가면은 사대일로 다골 때도 괜찮더라고. 음. 물론 회피 조금씩 했지만 은대대로 다골도도 반피 이상 남던 것같아데면리우리도 네, 청동으로 갑시다. 하하하하하 아이들우왜의 삶을 살아가면서, 어서그런가 목초지 도착 했다 고 쥐고 쥐고 쥐고 쥐고 있어. 난리났습니다. 지금 여기. 거긴 다 도착했어 지금. 아, 죽겠다. 아야, 더죽였다 힘들다. 수레도 네? 포탈 지 타고 갈수 있어? 에? 수레도 포탈 탈수 있어? 술에요? 아 술에 모르겠어요. 되나? 광석만안 된다면 서 네. 그럼 술에는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저건 템이 아니라 부착물인데 같 가지나? 아, 꼭 어, 한번 해봐야 알것 같아요. 아무가 가져갔어. 아니에요. 베텔님도 많이 잡았어. 솔직히 저 한번 죽을 뻔 했는데 베텔님이 오시더니 탁 걸고 왔어야 돼. 아, 죽겠다 싶었는데. 당신 만들고 당신은 포탈 만들고 당신은 청동 돌리고. 엄청 많았지? 기 지속 22개 이... 갖고 왔다고. 22개 갖고 왔다고. 아, 그래요? 아래 가마솥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? 네? 어 가마솥 가마솥? 그거 만들 총동 없어요 <웃음> <웃음> 주석 10개 들어가요 주석 10개면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모르죠 혹시 효율이 좋아서 피통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알아서 하십쇼, 아! 버섯 24개 키웠어. 그니까, 러 그거 버섯 같은 거 포션 만들 때 저거 아마 가마솥으로 만드는 거건 아는데. 이게 음식 말고 포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? 네, 네. 그 포션 재료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금버섯 저거 꼭 따야된다고 노랑버섯 음... 뭔데 여